마리오네하세요다우스디저 <목소리> 네, <목소리> <점이> 러시아. 다냐? 이0년2 0했 내가. 근데 왜 이거밖에 안 해줘? 받았어. 그냥 가면은 안 줄려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까 싶다 아직 입장 안 되네. You need to go t h a way. At the end of the street that 할까 그냥 나도? 사람 엄청 많아요. 북적북적. 더네더 얇네 야지단지 현장 가격은 이게 이 가격이고 얘더 비싼거죠? 원래 가 없네요 대겠죠 <목소리> 이게 팔이... 이치가많아가 길어 <목소리> <목소리> 가많아가 <크치가> 길어 <목소리> 그게 문제 아야 늦었어 <목소리> <목소리> 얼마주고 샀어? 찍지 마시라고요 얼마주고 샀어요? 우비야, 저죽겠어 <목소리>